안녕하세요 k 곤입니다내 여자친구와 내 남자친구, 내 남편, 내 아내 같이 지내다 보면 요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엔 예민하고 공격적인 내 상대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내 상대가 이러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? 이런 내 상대의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상대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과학시간에 들었던 질량보존의 법칙 말고 감정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없이 우리 사이가 참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 상대를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황당하다는 말은요 내가 영문을 모르는 상태일 때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보면 요 나와 내 상대 사이에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나는 내 상대가 나와의 관계가 괜찮다라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과연 정말 괜찮았냐는 의문이거든요 나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돌아보면 요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순간 상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뿜어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상대방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혹은 내 상대방의 기분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끌어안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고 끌어안고 가고 있을 때요내 상대방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상대방도 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끌어안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있으면서 웃어줬으니까요.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잘했으니까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한쪽이 그걸 감당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. 그러니까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나는 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고요. 그 사람은 요 내가 그런 상태인 걸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겠죠. 그러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문제가 안 생기고 넘어갈 수는 있죠. 그런데 그 감정이 어디 가지 않거든요.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 내 상대방이 나한테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했을 때 나는 이번에도 이걸 참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 감정을 참고 넘어가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 말은 내 안에 예전에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참고 참다 보면 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내가 상대방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상대방이 갑자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대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러면 이제 나는 더 폭발하게 되죠. 내가 그동안 차곡차곡 참아오고 요 이해해줬던 부분을 내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억울하다고요. 그러니까 실제로 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늘 그대로 보존돼 있는 상태겠죠. 내 마음속에요. 이런 경우가 우리 연인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나는데요. 내가 어떤 짜증나는 기분들을 내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내 남자친구가 나를 잘 달래주네요. 그리고 내가 웃을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기분이 풀렸거든요.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요. 내가 갖고 있던 불편한 기분이나 이 서러운 감정들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고요. 내 남자친구가 그 감정을 떠안고 가게 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내가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던진 감정을 내 남자친구는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마구 노력을 해줘서 내 마음속에 불편했던 것을 그 남자가 가지고 간 거겠죠 그 남자는 요 나에 대한 100% 공감은 아니더라도 내가 웃고 내가 편해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영문을 모르지만 무조건 애를 썼거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끔 내 남자친구도 요 자기 문제 상황이나 속상한 마음들을 나한테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요 나도 마음이 좋지는 않죠 내 남자친구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런데 어찌 됐든 내 역할은 요이 사람의 감정을 풀어줘야 하는 역할인 것 같아서 애를 써서 그 사람 기분을 맞춰주고요. 그 사람을 웃게 만들어줘요. 그래서 정상 궤도로 올려놨는데요. 그렇게 남자친구하고 오늘 데이트를 마무리하고 집에 오면요. 내 입에서도 한숨이 나와요. 아 진짜 힘들다 라고 말이죠. 이게 어쩌면 그 남자를 풀어주면서 그 남자의 감정을 내가 떠하는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연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이 완벽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이동하는 정도이겠죠 그러니까 그 서운한 감정들이나 불편한 기운들은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요 결국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쌓이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쌓이는 한계치가 넘게 되면 폭발하게 되는 걸 거고요 그럼 이런 서운한 감정들을 어떻게 참고 가냐고요 어떻게 해결하고 가냐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죠 참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면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봐서 그것이 내가 기분 좋은 일이 될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참을 일은 없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참고 넘어가거든요 일단 그 순간을 넘기기에 급급하다고요.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운한 감정을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죠. 생산을 하지 않으면 요 어딘가에 누적되어 있지도 않을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산을 해내거든요. 그게 어디에 얼마큼쌓여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남발해서 마구 찍어내고 있다고요. 그리고 어떤 순간에 그 남발했던 내 감정들이 돌아와서 나를 또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해요 내 상대가 내 것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갈수 있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한계의 순간에 도달하면 나와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충격적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사실은 내가 서서히 뿜어내고 있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남발하고 있었던 내 불편한 감정들의 총량이 돌아오는 거겠죠 불편하고 서운한 감정이 안 생길 수야 없겠죠 그 서운함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이니까 그것을 도와주고 나서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더더욱 좋긴 하겠지만 우린 그 정도 도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 서운할 때까지 그 감정을 참지 마시고요 예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부추겨서 도와달라는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?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될 거고요 나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감정을 남발한게 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요 이런 부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부탁을 해서 얻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감정이 좋아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여태 여러분들 연애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 남아있나요? 지금 만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요.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요. 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소중하게 다뤄본다면 우리 서로가 뿜어내는 감정의 총량이 적어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때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